일상생활에서 육바람일 적용하는 예를 들어주실 수있는지 지금 제 얘기 어떻게 듣고 계세요? 몰입해서 들으셔야지 지금 우리가 육바람일 하고 있습니다. 제 얘기 몰입해서 들어주세요.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. 선정바람일. 제 얘기를 듣고 잘 이해해 주시는 게 반야바람일. 자명한데 찜찜한데 판단하시는 건 반야바람일. 그래서 자명한 거 맞다고 하는 거를 인정하시는 게 인욕바람일. 받아들이기 싫지만 치욕스럽지만 저 말이 맞네 해서 받아들이시면 인욕바람일 그래서 인욕바람일 내가 받아들인 진리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정진바람일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니까 정진바람일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자명하네 하고 수용할 때 벌써 이 바람일들이 일어나요? 내 삶에서 실천해야지 정진바람일 제 마음 잘 헤아려주시는 게 보시바람일 그렇죠?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해주는 게 보시바람일 지게 바람일. 예. 그리고 저, 저, 제 얘기를 왜곡시켜주시, 안, 으시는게 지게 바람일. 그걸 룰을 지켜주시는 거죠. 대화의 룰. 상대방한테, 지금 저한테 또 쌍욕 안 해주시는 것도 지게 바람일. 어, 그건 선을 넘는 짓이야. 라고 안 하시는 게 지게 바람일. 지금 이렇게 육바람일 닫고 있는 거예요. 저희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물론 놀고 있는 거고요. 놀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예. 놀면서 육바람이를 닦고 있는 고품격 철학방송이죠.